세상이 참 지랄맞지 않아요. 바이러스 천진데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치러야 돼. 시험 봐서 취직도 해야 되고 취업하면은 돈도 벌어야 되고. 그래. <웃음> 사람 나다야 피자 왜다졌 다고？했 죠？괜히 태어 나서요. 안 아,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야. 엄마. 아 우연 언니 일어났어요? 그럴 줄 알았어. 김영주? 1972년 5월 13일생 김영주? 영주야. 사실 내가 신기가 좀 있거든. 내가 봤을 때 너는 평생 돗닦는 마음으로 혼자 살아야 돼 전생에 업이 많아서